안녕하십니까 t v 공인중에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교오동에 있는 2 k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되시길 바랍니다.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습니다. 위치는 죽도파출소와 필로스호텔 중간지점에 있습니다.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.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. 대지면적은 2 3 8 72평입니다. 주용도는 주택입니다. 1층 면적은 86제곱미터 26평입니다. 2층 면적은 46제곱미터 14평입니다. 사용 승인일은 1979년 6월 1일입니다. 주차는 마당에 2대가 가능합니다.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. 1층에는 방 3개, 욕실 2개, 주방, 거실, 보일러실이 있습니다. 2층에는 방 2개, 욕실, 거실, 보일러실이 있습니다. 2층에는 전세 7천만원으로 현재 세입자가 있습니다. 바닥, 천장, 주방, 보일러실, 앞베란다, 뒷베란다, 대문, 전등, 주차장, 현관문, 창문, 방문, 장판, 벽지, LED등, 교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교체했습니다. 외부 담장은 아주 예쁘게 수리를 했습니다. 마당에는 잔디 마당과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. 현재 2층에 전세 7천만 원이 있습니다. 매매금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만 2층 전세금을 제외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.